사고번호 5959. 한 어린이가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왜 그러셨죠? 조사가 진행 중이군요. 쉿. 이번에도 커피포트군요. 당신 때문에 아이가 화상을 입었어. <웃음> 할 말이 많아 보이네요. 대답하세요. 억울합니다. 전 그냥 물을 끓였을 뿐이라고요. 그냥 너를 시키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잡더니 원래 음식은 뜨거워야 맛있다고요 제 손잡이 좀보시라고요 항상 다들 각자의 이유는 있겠죠 저좀 그만 잡아당겼으면 좋겠어요 어. 그렇지만 화상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 아니!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호기심 많은 아이들로부터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있지 마 궁금하니까 화상사고는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이 발생하는 가전제품은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식탁보는 아이들이 잡아당길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프라이팬과 뜨거운 냄비는 가스레인지 안쪽으로 글루건은 교사실에서 커피포트는 휴게실에서 사용해주세요 조리 중 뜨거운 물 기름 사용에 조심하고 보호 장비를 사용해주세요 뜨거운 국과 음식은 식혀서 카트를 이용해 옮겨주세요 주의 깊은 관심만이 우리 아이들을 화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화상사고 발생 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사용은 주의해주세요